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크리스티안 앙코비치 지음 이기숙 옹김 문학동네 출판 안녕하세요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철학이나 그의 독특한 행동에 관한 내용도 일부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 만점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 만점인 방법과 정보는 이 작가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작가가 개발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뢰할 만한 여러 전문 서적과 논문에서 출연한 것들을 책에 옮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책의 시작은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딱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페이지 21 아인슈타인의 습성은 오랜 시간 산책하고 소박한 식사를 즐기는 습관과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기름기와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고 살지만 아주 건강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인슈타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가 베지테리언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이런 가축들의 사육 환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사육되고 도축되고 있었더라고요. 유튜브나 다큐멘터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에 올라오는 불편한 진실을 한번 알게 되고 보고 듣고 그런 고통을 지켜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이 마음속에서 뭔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기 먹는 식습관을 조금씩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요즘 플라스틱 안 쓰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로깅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환경문제가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는 고기를 먹습니다. 저희 남편도 고기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도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다 보니까 왠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식단을 전부 채식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희 가족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친구들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이런 언급을 하면 주변에서 너 혼자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람이 고기를 먹고 살아야지 이런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공부해 보니까 영양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아인슈타인이 고기, 생선, 기름기 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냈다는 내용을 보니까 괜히 반가운 마음에 한번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뇌가 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몸이 몸의 움직임이 우리의 뇌와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뇌가 우리의 육체와 생각을 다스리는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우리의 사소한 행동, 육체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와 사고하는 방향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정신은 건강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병실에 누워있게 된 환자들 총 20명 중에서 10명은 엄청 푹신한 매트리스에 눕게 하고 나머지 10명은 딱딱한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에 30분 동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거나 코를 찡긋해서도 안 된다고 지침을 줬어요. 푹신한 매트리스에 누운 10명은 본인의 몸이 붕 떠있는 느낌이 들겠죠? 몸이 푹 들어가고 매트리스가 푹신하니까요. 그리고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운 열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의 뒷면에 딱딱하다는 감각이 전부 느껴질 겁니다. 아주 푹신한 매트리스에 누웠던 사람들은 그 30분 동안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두 손과 팔이 사라졌고 두 다리와 골반이 으깨져 볼품없는 덩어리처럼 변했으며 몸이 위로 떠올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 30분간 누워있으면 뇌가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려면 신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스스로 지각하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뇌에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워있을 때 느껴지는 딱딱한 바닥의 느낌으로 내 엉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팔꿈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뒤통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감각적인 반응들이 우리 몸의 정확한 윤곽을 뇌에 상기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뇌는 밖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뇌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현실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누워서 잠이 들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뇌가 자기만의 상상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뇌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거나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뇌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건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잘못 심어져온 틀린 정보입니다. 우울증과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들 뭐라고 하죠? 정신의학과에 찾아가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이 잘못 작동돼서 그런 거고 유튜브나 방송에서 막 우울증에 관한 거 찾아보면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라고 시키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인지치료를 해서 우울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약물치료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건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있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곧고 힘찬 걸음걸이로 많이 걷는 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힘차게 걷는 것만 잘해도 우울증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걷는 자세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발을 끌며 걷는 경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역동적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걷는 속도가 느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다고 해요. 심리학자 요하네스 미알라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기소침한 자세로 걸으면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질병이 이미 환자의 걸음걸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느끼는 방식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느끼게 되는 작용을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도 계속 의기소침한 자세로 걷는다면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장기 기억력이 있는데요. 옛날 질병으로 되돌아가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를 좀더 꼿꼿하고 힘차게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자세는 서로 일치합니다. 똑바른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며 호흡도 편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뇌에 뭔가를 주입시켜서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의 자세를 이용해서 정신에 영향을 행사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몸을 토대로 발달한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식구들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거나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들 병원도 오래 다녀보고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산, 공원 걷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제때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새끼 잘 챙겨 먹기, 운동하기 이렇게 육체적인 움직임으로 극복한 사례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겨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고 남들도 다 아는 기본 상식 같지만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 결국 정신과 상담도 해결책이 아니었고 약물 치료도 답이 아니었고 결국은 운동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만 게을러지거나 제가 운동을 잠시 쉬거나,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거나, 잠을 잘못 자면 그런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한 번씩 찾아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평생 노력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런 증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막내 몸도 원망스럽고 이런 증상을 아예 떨쳐버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명상을 하게 되고 제 몸을 사랑해주면서 깨달은 건 아, 내가 그동안 내 마음과 내 몸에 신경을 너무 안 썼구나. 맨날 남의 눈치만 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만 했지. 나라는 존재를 너무 투명인간 취급했구나.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병으로 표출이 된 거였구나. 이런 점을 깨닫게 됐어요. 그 뒤로는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내 감정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알아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도 읽고 명상도 꾸준히 하지만 특히 운동. 제가 제일 하기 싫어했던 운동을 이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운동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지 116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지만 마음속 감정은 한없이 들끓는다. 이런 내면과 외면의 치명적인 부조화는 몸을 움직여야 극복할 수 있다. 총 14만 2천여명의 실험자가 참여한 1600개의 연구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입니다. 다윈은 우리가 짓는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이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을 억누르면 마음속 감정도 약해지고요.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라도 눈이랑 입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뇌는 진짜로 행복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노도 우리가 표정과 제스처로 표출을 하면 그 분노가 더 커진대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말로 분노를 표출하면 더더더 더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로 섭섭하거나 화가 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점점 내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뇌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감정이 너무 많아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단 음식, 짠 음식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감정에 내맡기게 되면 그렇게 감정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 그 사람은 그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이 주인이 돼서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판단력과 건강을 해치고요. 공포에 짓눌리면 몸이 무력해지고 마비가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격렬한 몸짓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세를 바꾼다거나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밖으로 잠깐 나가서 걷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면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 노트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다양한 실험 사례와 감정을 다스리는 육체적 움직임, 그 효과에 대해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웃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자세가 자신감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화가 날때 신나게 뛰면 즐거운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가장 좋은 운동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책에서 추천한 효과 만점인 방법입니다. 바로 트램펄린입니다. 수직으로 뛰는 행동 이렇게 위로 뛰어오르는 도약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인지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상승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린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 트램폴린이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 트램폴린이 없다면 트램폴린 위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도 요즘 되게 많아졌으니까 한번 동네에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없다. 아니면 나는 남자라서. 아저씨라서 민망해서 또는 나는 학생이라서 그런데 다니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줄넘기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해보세요.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